와잘달린다 음~~ 하다 다왜 뭐가 보자? 어 봐봐 핑크 공주님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봐요 스마일 이이. 이이. 여기, 보세요.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스마일 진짜 <웃음> 공주 같 아니? 공주 같애. 장태리 같아. 공주야. 공주야? 공주라는 증거를 대 봐. 응? 공주라는 증거를 대 봐. 응. 응. 어머, 공주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페오잘 어, <목소리> 뜯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언니 하하리가 머리 불러보세요 여기 아니야 양쪽을 누르면 안되고 한쪽만 여기만 여기만 아어막가 뭐야 음. 어? 어? 냄새 없때음 음. 음. 좋은 냄새 어? 좋은 냄새? <웃음> 안 좋은 냄새라는 줄? 엄마 냄새 한번 보야 하자 오 좋은 냄새 앞머리도 까마귀세요 우와 엄청 잘한다 어디? 어. 어. <웃음> 재밌지? 어. 어. 어. 어머 재밌지? 어어어오너 발까지 손이 다네?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머 뭐야? 왜? 으아. 야아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 역같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 예예 예예예예. haha <laughs> ohohoho <laughs>